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차트상의 대장주를 한번 찾아보고, 찾아보고 또 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터리의 재활용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죠 이 전기자동차의 이 배터리의 내구수명을 일단 테스트를 한후에 수명이 다된 배터리는 이제 폐기가 되죠 그러면 이 폐배터리를 수집하기 위한 그 이제 그 재활용 관련 주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 이 진단 관련 주, 전기자 배터리 진단 관련 주 그리고 폐기물 관련 주가 1차적으로 이제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분쇄 과정을 분쇄 공장을 통해서 이제 분쇄하는 기계 쪽 그리고 이제 추출하는 업체 그래서 이제 추출물을 다시 납품해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이 배터리 시장의 한번 전망을 보시면 어 앞으로 이 폐차 대수가 25년 이후에 계속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어 44,636만 대까지 증가한다는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향후 10년간 배터리 발생량을 보시면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어 이런 흐르, 증가가 예상된다는 어 이런 그. 관련 자료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연평균 37%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관련 시장도 어, 마찬가지죠. 이제 33% 대의 이런 어, 성장이 예상된다는 어, 이런 그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재활용 어, 리사이클링 사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어, 영구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통상 5에서 2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년 이후에는 이제 계속 어, 이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 수요가 어, 계속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수요는 그리고 어, 우리가 글로벌 전기차의 이판매당이 이제 계속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 생산 구조를 보시면 재료비가 60% 를 차지하고 그중에 양극재가 대략 한 40% 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또 우리는 수입 의존도가 80% 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공급 부족을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폐패터리를 활용한 기술이 앞으로 이제 각이 성장성이 점점 더 부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앞으로 어, 이 폐배터리에 관련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어, 오늘은 이 관련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S동서 어, 이 포스코홀딩스 얘네가 펄을 보시면 이제 가장 낮습니다 10배가 안되는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또이 평균 pbr 이 2.87 배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평균 pbr은 0.8 0.45 그래서 어, 이 두개 종목이 이 가장 그 낮은 PBR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밸류를 가, 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 어, 얘는 이제 가장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쪽이 그리고 어, 이 차트 상에서 가장 좋은 그 위치 때 있는 종목은 포스코 삼성 SDI 이 두개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가장 안 빠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어, 평균 이 얘네들이 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 고려화인이 주당 순이익으로 이제 가장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한 주당 4만원을 벌고 있고 퍼는 13배 수준 시가총액은 10조대입니다 그리고 포스콜딩스 가 25조 그리고 LG화학이 47조로 이제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무거운 종목이 이 LG화학이고 또 에코프로비엠이 12조대입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이 여기서 이제 가장 낮은 놈을 보면 세비캠이 14%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퍼가 가장 높은 놈을 보시면 이제 소니드 324배 영화테크 193배 원익이 144배 어, 이런 종목이 좀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좀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 다음 한번 차트와 어, 사업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i s 동선은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어, 이 국내 최초 리사이클링 기업인 파워, TMC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국내 폐자 해체 파쇄 재활용 업체 1위입니다. 인선 모터스도 인수를 했고 또 원재료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시온 지분도 이제 확보한 기업이 IS 동선입니다. 어, 참고로 이 TMC는 어,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패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고, 영업이익률이 약 24%대에 달하는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보다도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TMC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IS 동서 뭐 지금 6만원대에서 반토막 이상이 났었죠. 작년 3월 최고가에서 반토막이 났었 올 초부터는 이제 좀 성장주로 부각받으면서 어,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리고 200일선에서 지금 어, 더 상승을 해갈지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고 떨어질지는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같은 흐름을 보는 것으이 예상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어, 얘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차트상에서 가장 이제 안 빠지고 있죠 신고가를 쓰는 데 아직은 30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폴란드의 재활용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7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또 성일 하이텍과 협업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고려아연 얘는 이제 쌍봉으로 한번 꺾인 이후에 좀 힘을 좀못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LG 화학과 합작을 통해서 이제 추진하고 니다그게 배터리 사업을. 다음은 인선 이 인테. 얘는 IS 동서가 최대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모습은 이제 얘는 9월 달에 한번 최고가 이 위에 계속 꺾였었던 인선입니다. 올 초부터는 이제 계속 반등을 했죠. 다음 삼성 SDI. 얘도 차트를 보시면 이제 11월. 전의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성일 성일 하이텍과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입니다. 유일 에너텍 얘는 이제 제형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G 화학, 성일 하이텍 얘는 이제 국내 유일. 양산에 성공한 업체가 이 성의 하이테크 습식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 페배터지 5대의 소재를 다 추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코프로 비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 쪽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모습. 소스모하 자회사를 통해서는 비싸이 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 하나기술 얘는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장비 관련입니다. 세비케 얘도 이제 양극판 분리 정제 분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기 재활용 사업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부채 마제로 폐배터리를 이용. 개발을 사업을 진행했었던 영화입니 그리고 소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어, 리사이클리코얘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리콜과 MOU를 체결한 기업이 소니드입니다.